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어, 일전에 저희가 진행했었던 클럽 스피드를 늘리는 방법에서 흔히 들 하시는 실수 중에 뭐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거는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클럽 스피드를 늘리는 방법은 양팔 팔꿈치의 간격을 최대한 모아놓은 상태에서 몸 앞을 편하게 자유롭게 지나가라는 라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돼야지 내 스윙이 막히는 부분이 없이 탑에서부터 피니쉬까지 임팩트가 최대한 강해질 수 있게 가속을 받으면서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힘을 그렇게 크게 쓰지 않고도 클럽의 스피드만으로 거리를 쉽게 늘릴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나오는 잘못된 동작들 중에 뭐가 있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백스윙은 정상적으로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잘 올라간 후에 자 여기서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오른팔 팔꿈치가 옆구리에 붙는 동작 이 동작을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게 막혀요. 막히게 되면 은 지금 정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스윙이 손목으로 밖에 지나가지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는 팔이 팔꿈치가 옆구리에 막히기 때문에 오른팔이 더 이상 진행을 못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왼팔이 진행을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킨링 동작이 굉장히 좀 쉽게 나오게 되고 혹은 왼팔이 진행을 하지 않게 된다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목만 가지고 공을 맞추는 이런 좀 극단적인 후이날수 있는 동작이 굉장히 쉽게 나오게 돼요. 또 다른 많이 하시는 실수 동작 중에 하나가 바로 양팔 팔꿈치를 모아서 보낼 때, 어깨를 이용해서 팔꿈치를 보내주는 동작을 하시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놓고, 그 공간으로 그대로 팔이 던져져서 들어오면, 은 팔이 지나간 것 같이 허리가 회전을 하면서, 마지막에 어깨가 회전을 하면서 회전의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이 동작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어깨가 먼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된다면, 은 손의 위치가 이만큼 이동을 한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아우딘 동작이 나오게 되면서 공을 심하게 깎아치게 되고 심하게 깎아치면은 잘 아시다시피 슬라이스볼이 나오게 되면서 클럽 스피드는 향상이 될수 있어도 공의 구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죠. 또한 다운스윙의 시작이 여기서 던져줌으로 시작을 함으로써 내 가속도가 최대한이 돼야 되는데 오른쪽 어깨가 다운스윙을 시작하면 그만큼 앞으로 나온 상태에서 팔이 내려온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속도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다면 오른쪽 어깨가 먼저 이렇게 앞으로 내려온 상태에서는 가속도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속도를 추가로 만들어내려면 몸을 뒤집어줘야 된다거나 혹은 가속도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그대로 때리기 때문에 공이 똑바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거리가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말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슬라이스가 좀 쉽게 나면서 공이 나갈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들 하시는 실수 중에 실수가 뭐가 있냐면은 백스윙 정상적으로 올라가서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릴리스 로테이션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 나머지 팔이 내려오면서 진행을 하면서 돌아가줘야 되는데 진행을 하지 않고 멈춘 상태에서 손목으로 클럽을 보내주시는 동작 이런 동작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양팔이 내모 앞에 떨어져서 지나가면서 로테이션이 된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로스루가 굉장히 길게 뻗어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팔이 진행을 멈추고 클럽 헤드만 보낸다 지금처럼 왼손 손등이 꺾이면서 클럽이 스쿠핑이 나오면서 손목으로 공을 치면서 스윙 아크가 굉장히 좁아진 상태에서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런 움츠러드는 피니쉬 동작이 나오기가 굉장히 쉽고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옆구리가, 팔꿈치가 옆구리에 붙게 되면은, 몸이 충분한 회전을 해주지 못하고, 팔도 충분히 뻗어주지 못하고, 손목만 가지고 공을 치면서 거리의 손을 굉장히 쉽게 보실 거예요. 최대한 내 팔이, 손이 아닌, 내양 팔이 몸앞을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 동작을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임팩트 구간이 늘어나는 연습도 같이 되게 되죠. 양팔이 몸 앞을 지나가는 상 상황 어, 동작을 충분히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자 백스윙 때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으로 양팔이 지나가면서 내몸 앞을 지나가 줄때 클럽이 좀더 편하게 지나갈 수 있게 내가 살짝 비켜주기만 한다면 좀더 손쉽게 클럽 스피드가 늘어나면서 공을 칠수 있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전보다는 편하게 거리를 좀 늘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클럽 스피드 늘리는 동작을 할때 흔히 하시는 실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동작만 피해 주시면서 클럽 스피드 늘리는 연습을 한다면은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많은 클럽 스피드를 확보하실 수 있게 되고요 당연히 방향이나 거리도 훨씬 더 쉽게 늘으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저희가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팔로만 클럽 스피드를 늘리는게 아니라 몸을 사용하면서 바디턴으로도 충분히 클럽 스피드를 늘릴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클럽 스피드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